안녕하세요 화장품 알려주는 공주 남자 허인남이에요 오늘은 겨울철 피부 관리법 지성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해요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처음에 하는 건 당연히 세안이겠죠 그래서 세안을 하는데 지성 피부 같은 경우는 흔히들 말하는 기름기라고 하죠 기름기 분비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피지 분비도 활발한 편이고 밤사이에 베개에다 이불 혹은 공기중에 쌓인 먼지가 건성피부나 다른 피부에 비해서 더욱더 엉겨붙어서 피부에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적절하게 클렌징폼을 이용해서 세안해주시는게 좋은데요 멘솔에다 같은 제품을 이용해서 특히 이 제품같은 경우는 지성피부가 여드름이나 트러블에 취약한데 그거에 대해서 예방을 해주는 그러한 제품으로 볼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단콜에서 나온 약산성 폼클렌징이 있어요 이 클렌징 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약하고 순해서 아침 세안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지성 피부이기 때문에 건성 피부가 사용하는 것보다는 살짝 더 제품을 조금 더 덜어서 이용해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다음으로는 이거는 제가 건성 피부일 때는 추천을 안 해드리는데 지성 피부인 경우에는 약간의 더 그런 고드득함 아니면 기름 이 있기 때문에 에뛰드하우스에서 나온 이 베이킹파우더 폼클렌징 살며시 추천을 해요 이거는 이제 저녁 세안에 이용하면 더 좋기도 하지만 아침에 너무나 갑갑하거나 그럴 때이 제품을 이용해서 세안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 다음으로는 스킨케어 단계로 넘어가겠죠 토너나 스킨을 바르죠 그때 지성피부 같은 경우는 약간의 알코올 함유가 들어간 제품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다만 트러블이 나거나 혹은 민감한 피부일 때는 알콜이 들어간 제품을 피해 주시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누누이 강조해서 여러 번 소개해 드렸던 제품이에요 방코르에서 나온 포어 타이트닝 시리즈 포어 토너예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물 같은 제형에다가 알콜도 살짝 들어가 있어서 모공 수렴 효과도 있고 굉장히 산뜻하게 바를 수 있는 토너예요 그리고 제가 요 근래에 발견한 건데 라네즈에서 나온 크림 스킨 이 스킨 같은 경우는 이름이 크림 스킨이지만 제형을 보시면 이것도 소리 들리시죠? 되게 물소리예요 그리고 제형도 그냥 물같이 우윳빛으로 뚝뚝뚝 떨어지고 사용감도 일반 스킨과 다르지 않아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 사용 이후에도 건조함이 남지 않고 그 스킨을 바른 수분감을 함유한 그 느낌이 그대로 가요 그래서 이거는 건성이나 지성의 수분 부족 특히나 이 겨울때 사용하기에 좋은 스킨이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스킨케어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적절한 보습을 해줘야 되는데 지성 피부 같은 경우는 어, 되게 피지라던가 이러한 모공이 막혀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또한 그것 때문에 여드름이 올라오고 트러블이 일어나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 영상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바로 이스트라이드스 패드를 제가 개인적으로 지성피부에게는 거의 100명이면 100다 추천을 해요 이 패드 같은 경우는 닦는 토너예요 다만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바하 라는 성분이 0.5% 함유가 되어 있어요 이 바하 같은 경우는 닦아 냈을 때 기름기나 모공 성분을 침투하여서 거기에 있는 거를 살며시 소독도 하고 살균도 하고 소독도 하고 닦아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바하 패드 같은 경우는 열어서 거즈처럼한매한 한 매씩 이렇게 되어서 적셔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엠보싱 난 면으로 부드럽게 피부를 닦아주는 각질 제거와 노폐물 제거도 되면서 유효한 성분이 피부에 들어가서 트러블이라던가 모공관리를 해주는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바하 같은 경우는 이스트라이덱스 패드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제품에서도 응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모이스트 바하 겔이라는 방코르에서 나온 제품이 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바하가 이건 0.3% 정도예요 하지만 이거는 수분 겔로 이렇게 알로에 겔처럼 되어 있어서 확실하게 더 수분을 공급해주는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모공 관리와 트러블 그런 관리를 함께 할수 있다는 이점이 있죠 지성 피부 같은 경우는 로션이나 크림 둘 중에 하나만 쓰시기를 제가 권해드려요 왜냐하면은 자기 피부에 따라서 스킨케어를 했었을 때 마지막 전 단계인 혹은 스킨 아니면 에센스 단계까지 발랐는데 충분한 뭔가 수분이라던가 유분이 조금 더 필요하다 싶으면 크림을 발라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뭔가 괜찮다, 조금만 더 바르면 되겠다 싶으면 로션을 선택해서 발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로션 바르고 크림 바르고 뭐하고 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성 피부 같은 경우는 화장품에 이러한 들어있는 유분기와 본인의 피지 분비로 인해서 나오는 유분기가 오히려 과해져서 모공을 막고 그로 인해서 여드름, 트러블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태를 봐서 둘 중에 하나를 취해서 발라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지성 피부 같은 경우는 끈적끈적함이나 약간 무거운 느낌이 드는 제품을 싫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슬리핑 팽이지만 제형을 보시자면 겔로되어 있는 수분크림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여기에 나와있는 글리콜릭 엑시드 크림이라고 나와있어요. 어퓨에서 나온 제품인데요. 이 글리콜릭 엑시드 크림 같은 경우는 아하와 바하 성분이 같이 함유되어 있는 크림이에요 바하 같은 경우는 지성 피부에 좋고 아하 같은 경우는 사실 건성 피부에 더 맞는 성분이긴 해요 수용성이라서 대신에 아하, 바하 두 가지 성분의 공통점이 각질 관리를 해주고 불필요한 노폐물이라던가 균에 대해서 살균작용도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두 가지가 높진 않지만 적절하게 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으로 보습을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 다음으로는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자외선 차단 관리가 있겠죠. 그래서 비욘드에서 나온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약간의 유분기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크림을 사용하지 마시고 이 자외선 차단제를 이용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수분 관리까지 끝내고 자외선 차단제를 이용하실 분은 여러 가지 선크림 종류가 나와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지성 피부용 ...을 이용해 주시면 좋아요 지성피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땡기고 그런 느낌이 없기 때문에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시는게 좋아요 하지만 백탁현상이 너무 강해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중간에 혼합접차 라고 하는 선크림을 이용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아침 관리를 한상태이고요그 이후부터는 저같은 경우는 파우치 를 가지고 다니면서 특히나 썸케어를 위주로 하는 편이구요 그 다음에 외출하고 돌아왔을 당시에는 당연히 와서 또 세안을 하는데 세안하시기 전에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게 항상 손을 먼저 깨끗이 씻어주세요 먼저 그 다음에 당연히 세안을 하겠죠 또 세안을 하는데 만약에 메이크업을 하셨으면은 첫번째로 클렌징 오일로 깨끗하게 한번 문질러서 세안을 해주시고 그 다음으로 2차 세안으로 클렌징 폼을 이용해서 세안을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냥 단일 클렌징 폼을 이용해서 그냥 깨끗하게 클렌징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또 하나 클렌징 제품 면에서 아침에 세안할 때 소개 드리지 않은 이유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페퍼민트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요 닥터 브로노스 페퍼민트 퓨어 캐스틸속이 제품 같은 경우는 페퍼민트 함유로 인해서 거품을 내고 얼굴에 사용하면 굉장히 쌓은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아침에는 약간 자극적이기도 하고 거부감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저녁 클렌징폼에 소개해드리고요 또한 민트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트러블이라던가 여드름 이러한 것에 굉장히 좋고요 또한 예방하는 데도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스킨, 로션을 바를 거 아니에요 그럼 역시나 저녁에도 똑같이 이 스트라이덱스 패드를 이용한 토너 그 다음으로는 이런 토너류를 이용해서 다시 스킨 케어를 해주시고 혹여나 약간 난 에센스가 약간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은 추천드리는 게 이러한 가벼운 물 타입의 토너를 이용하신 후에 사인 이 같은 데서 나온 히알루론산 토너가 있어요 충분히 짜서 해서 얼굴에 싹 발라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지성 피부도 기름만 많을 뿐이지 수분이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이닉에서 나온 히알루론산 토너를 이용해서 한번더 에센스 형식으로 도포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로션, 크림, 똑같이 본인의 타입에 따라서 뭐가 더 적절한지 본인이 판단해 보시고 이용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아침에 보여줬듯이 살짝이 이러한 수분 공급 위주의 마스크팩을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특히나 젤 혹은 겔이라고 하는 타입의 제품을 이용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수분 공급이 정말 잘 되는 제품이에요. 아침에 소개해드렸듯이 이 크림 또한 약간 도톰하게 바르고 잔다면 각질 관리가 특히나 잘 되는 크림이에요. 그래서 밤 사이에 이 제품이 한번더 유용하게 오래 작용을 해서 아침에 세안을 했었을 당시에 불필요한 각질이라던가 여러 가지 노폐물을 깔끔하게 지울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제품이에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지성피부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뭐를 바르거나 이런 것보다는 제품의 개수를 살짝 줄이는데 그 개수를 줄이는 걸 본인 타입에 맞춰서 로션이다 아니면 크림이다 에센스다 이렇게 해서 본인이 하나, 두 가지를 선택을 해서 발라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또한 그 전에 얘기했다시피 바하가 들어간 제품을 반드시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또한 각질 관리 면에서는 이러한 약간 디클렌징이나 약간 클렌징 폼이 순하다는 느낌보다는 살짝 세정력이 있는 제품을 저녁에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돼요. 저녁 스페셜 케어에 마스크팩 이용하거나 워시오프팩을 이용하는 것이 사실 좋긴 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다음에 스페셜 케어라고 해서 마스크팩을 일주일에 어떻게 어떻게 이용을 해서 각질관리를 하고 건성 피부는 이렇게 지성 피부는 이렇게 하는 편에 대해서 스페셜 케어라는 제목으로 팩하는 법을 따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만약에 이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아래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